도망가! 오케이 여 오우 연출 미쳤다 아니 여러분 이거 음식보다 훨씬 더은데 퀄리티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4 신규 보스인 제스터가 최종 보스 형태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같이 보러 갈까요? 레츠 기 t 자 ms 툰즈 님의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분리된 제스터와 닥터 플로피 팬츠 그리고 이 귀가 큰 녹색 토끼랑 2대2 전면전 싸움 중입니다 오 하지만 밀린 나머지 오 둘이 합체한다 아 이렇게 다시 합체하고 분리가 될수 있는 형태인가 봅니다 오야플로피 팬츠가 막아줬어요 지금 녹색 토끼가 쓰러졌죠 자오야 이렇게 피할 수도 있다고? 많이 갈라지면서 몸 사이에 플러피팬츠의 손을 끼워버렸어요. 끈짝도 못하는 플러피팬츠. 아 쓰러졌다. 너무 센데요. 역시 최종 보스인가요? 어? 이거 마리오 버섯이잖아. 이걸 먹으면 힘이 세지죠? 과연? 어? 끌려간다. 주인공이 이때 도와줘야 하죠. 이거를 플러피팬츠한테 먹여줘야 돼. 오 달라고 하는 플러피팬츠. 야 근데 표정만큼은 참우, 침착합니다, 약간. 자, 오, 먹었다, 먹었다. 오, 진화는데? 오, 진화. 플로피 벤츠 진화. 그레이몬. 과연? 오, 오, 와. 야, 너무 화려한데? 오, 크기가 엄청 커졌어요. 자, 원펀치 강냉이. 야, 반반이 유치원에는 원펀치 연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쓰러진 제스터를 뒤로 하고 어떤 벽 너머로 넘어가는데 고치 피클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역시 우리 아군이 두명인데 제스터가 쫓아오려고 합니다. 바로 일어났어. 이때 고치 피클즈가 등에 태우고 오 이제 도망간다. 오 재밌다. 약간 구어즈의 시크같죠? 와 뒤에서 엄청 무섭게 쫓아오고 있죠? 도망가. 오케이 여, 우. 와, 연출 미쳤다. 아니, 여러분, 이거 공식보다 훨씬 좋은데, 퀄리티가? 자, 블럭을 밟고 올라가야 하죠. 야, 제스터 진짜 무섭게 쫓아온다. 지금까지 나왔던 팬메이드 중에 가장 무섭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우와, 영화 아니야, 영화? 자, 드론이 있습니다. 코치 피클즈가 올라가게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 일단 드론으로 막아보는데, 야, 소용이 없는데요? 오 그래도 발은 좀 묶을 수 있다 도망가야 하죠 오 고치 피클즈가 블럭을 밀어내고 야 언제 이렇게 싸웠대 자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 <웃음> 너무 귀여운데 자 올라가자 야 엄청 매끈하다 자 벽돌을 짚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꾸 뿌뿌거리는데 지금 급하다고 오 지금 발을 묶어 놨어요 오 잡혔다 어떻게 어디갔어? 오! 무슨 소리야? 우와 마지막에 입구에서 엄청 큰 괴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자 다시 볼까요? 우와 이렇게 코치 피클자가 끌려가고 우와 도대체 정체가 뭐길래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걸까? 우와 다음 편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MS툰지님의 영상 진짜 너무 잘 만들었네요 다음 편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셀플레이타님의 영상인데, 자, 문을 열었더니, 오! 차마타키가 등장합니다. 오, 어떤 통로에서 등장하고, 이렇게 지나가네요. 공격을 해오진 않습니다. 오. 일단은 내려가야 하죠. 보트가 있구요. 그럼 그러니까 물이 차려나? 보트가 왜 있지? 오케이 어떤 통로로 지나갔나 본데 어 철창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문을 내리고 셔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어 전등이 깜빡깜빡하네요. 볼까? 어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어 문이 열렸다. 아 문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열릴 때 빠르게. 닫아야 합니다. 카드키를 작동시켜서 문을 닫아서 타마타키가 오지 못하게 막는 건가 보네요. 야, 이런 미니게임 재밌어. 야, 허기허기가 통로에 나올 때 손으로 밀쳐내는 거랑 비슷한 게임인 것 같아요. 자, 카드키를 작동시켜서 못 오게 만들고. 어, 이건 뭐지? 오, 뭐야! 야, 제스터까지 천았다고이 2층까지 막는 거면 너무 어려운데요? 타이밍이 조금만 언나가도 바로 실패합니다 잠깐, 어 멈췄다 이때 열리고 이때 문을 닫고 제스터도 막아야 하죠 어 너무 빡센데오아 2층에 전등 깜빡거리면 이제 2층도 막아야 합니다 야 여기도 게임이 불친절하네요 오 제스터가 다가올 때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네 야 재밌다 야, 잘 만들었다 전등이 멈추면 바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 멈췄다! 빨리 게임. 야 게임 잘 만들었다 야 이런 게임이면 스릴감 넘치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또 제스터가 다가오겠지 오! 쫓아다어떻게오 뭐야 눈이 안 좋은가 본데요? 자기가 알아서 떨어졌죠? 오! 타마타키데 제스터! 갑자기 제스더 끌려다닙니다 <웃음> 도망친 제스더와 쫓아가는 타마타키 뭔가를 놓고 갔죠? 거북이 된껍질인가 황금 거북인것 같은데? 오! 금덩어리다 이거 되팔면 돈이 많이 되겠는데요? 자 뭐야 결국에 금을 얻고 딱 영상이 끝나네요 와 이번 게임 재밌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게요 자 다음 영상은 레지플레이타이님의 영상인데 이번에 신규 보스인 개미가 나타났죠 자이 개미를 피해서 아 여기 개미방인것 같은데 오! 이것도 비슷한 게임처럼 개미가 방으로 나오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못나오게 막는건가 봅니다 자 두번째 방도 막았고 이런식으로 개미가 못나오게 막는건가 보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만났던 챕터3 보스가 등장한다는 점이죠 끝까지 봐주세요 자 개미가 나오지 못하게 막았고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오이 통로는? 오 뭐야 끝까지 쫓아오는데 어떻게 빨리 도망가야 돼요 출구가 있습니다 오 바로 뒤에 있어 너무 빠른데요 오 너무 빨라 무서워 무서워 도망가는 주인공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문을 열고 오오 셰프 오! 피그스터 등장했습니다 피그스터가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오 이거 제스터의 방 아니야 꽃들이 막바닥에 깔려 있네요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케이크가 있는데. 피그스터 케이크 먹으려고 남겨뒀나? 자 피그스터가 둥둥하게 서있습니다. 케이크 두개 획득. 접시까지 갖고 가는 건가? 아 이렇게 케이크를 옮기는 건가 보네요. 큰 탁자 위에. 야, 아, 꽃들이 귀엽다. 갑자기 개미를 뒤로 하고 개연성 없게 케이크를 차리는 주인공. 이게 반반인 유치원 묘미죠 개연성이 없는 거. 자, 마지막 케이크를 올려놔야 합니다 자, 올려놓는 주인공 이런 미션이 완료된 것 같은데 문이 열리네요 오! 후치피끌지까지 등장! 근데 굉장히 작아졌는데요? 뭐야, 둘이 얘기하는 거야? 야,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야, 다음편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야 오늘 영상 너무 재밌었는데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갖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